게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토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구름 타고 오실 것이고 그 장면을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필 구름을 타고 오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밤낮으로 떠나지 않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들로 직접 보고 믿게 하시는 상징적 증거가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자 하실 때왜 모세를 신해산 꼭대기까지 올라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것에 어느 하나도 의미와 목적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굽기1 0장 9절에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상기술까지는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으로 신의 산을 덮으시고 그 속으로 모사를 올라가게 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계명을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야 그들의 후손에게도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으로 그 장면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께 가까이 있을 때만 예수님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실 때는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을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사람들의 시각이 변화가 일어날 때만 가능해집니다 성경 안에서의 용례를 보겠습니다 발람이란 사람이 자기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는 노중에 여와의 호 사자가 그 가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 나귀는 그것을 보고 휘켜 돌이키려고 발버둥치니까 발람이 자기 나귀를 수차례 때립니다 때 민수기 21장 31절의 내용이이렇습니다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발람의 육신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히시니 그제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이 이스라엘의 성을 아랍 군사들이 애워성 것을 보고서 두려워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열왕기야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가로되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그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평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육신의 눈의 시력을 더 좋게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인 내면의 영의 눈을 열어 영적 시각으로 볼수 있게 하신 것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육신의 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적인 것을 절대 볼수 없는 것이 육신의 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내면의 눈을 여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볼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대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찔렀으니까 그는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찌른 자들은 이방인인 로마의 몇 명인 군병들이었고 더군다나 그 사건은 2 0 0 0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이 부분에는 다른 어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론 유대에 의해서 잡혀가셨을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봉 26장 63절에서 64절입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대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여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거문 14장 62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역시 2000년 전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를 찌른 자들도 보리라 라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2000년 전에 그들이 과연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미래의 그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일까요? 물론 볼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고 나서 부자는 음부의 고통 속에서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의 자기들의 형제들을 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대제사장이나 유다나 로마 병정들이 모두 예수님의 구름 타고 오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지금 이 땅이 아니라 그때부터 여전히 거하고 있을 사망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찌른 자리를 본다는 그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빌라도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예수님게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요한복음 19장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요한복음 19장 6절입니다.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게하였습니까그 다음 12절입니다. 이름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 예수님을 찌른 자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긴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가 누구인가를 순서대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넘겼을 때 그것을 알고 유다는 자살해버립니다 빌라도에게 넘긴 자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찌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6장 4절 6절을 참 신중하게 보셔야 할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4절에 한번귀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함바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다음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여기서 타락이라고 번역된 헬라 어 원어는 파라피토인데이 타락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다가 이단이나 타종계에 빠졌거나 또는 윤리도덕적인 죄에 빠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파라피토라는 단어는 타락이 아닙니다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데 자기는 스스로 구원을 확신하면서 자기 열심을 다해서 습관적 신앙 생활만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 의미의 문장입니다 이 타락이라고 번역된 파라핍도의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게시록 2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여기서 떨어졌다는 것이 바로 동일한 바라핍도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먼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알겠는데 근본적이어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은 떨어져있다 떨어져 있는 채로 너희들이 행위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와 동일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데에 넘겼던 대제사장의 유대인들은 이미 저 세상에 있는 것이고 그들로 의미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러한 부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성경의 절대성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적이 아닌 믿음, 성경적 아닌 예배, 성경적이 아닌 선교나 전도, 기도, 헌신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으로 전혀 돌이키지기 불가능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저 이방인 로마 군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받고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5장 11절부터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기도 하지만 신중하게 상고해 봐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족속이 보고 애곡한답니다 여러분 기쁠 때애곡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애곡이라고 번역된 헬라 언어는 컵토인데 충격을 받고 한탄하고 슬퍼한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환영하는 마음의 상태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 24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 통곡한다는 그 헬라 오너가 코프터 똑같습니다. 충격을 받고 슬퍼하고 한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바라보는 입장이 아닙니다 마태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리고 마태음 24장 40절 41절에는 그때 즉각 하나는 데려가심을 당하고 하나는 그때 땅에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 통곡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땅에서 보면서 이들은 왜 통곡할까요? 그들에게 신앙의 절대적인 것에서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도리키라고 주셨던 어떤 기회가 기억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통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서는 육신에 계실 때처럼 생명의 진리에도를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국률하신 사랑이 많으신 그 국률하심으로 치유하심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였고 이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 그들에게는 모든 기회는 끝난 것입니다 아무리 통곡할지라도